그러면 가장 이제 리플 여성 출연자들 중에 막좀손님이 가장 인기를 가는 사람이 누구예요? 네? 와 이건 예상 아니 아니 결혼하는 사람 좋아하는. <웃음>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팀한테고요 여기는 리플 탐망하고 있는 유수준호. Power 준호님입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 갑자기 카메라를 켰냐? 지금 몇 시죠? 네, 현재 시각은 2시 2분입니다. 네, 왜 항상 애들이 늦는 건지 한번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아직 오, 오, 오, 인터뷰, 인터뷰 할 사람이 오, 오, 안 와가지고 기다릴까요? <웃음> 보통 마태님이 먼저 도착하시고 그 다음 분들이 5분에서 10분 정도 항상 늦으신다고 맞습니다. 제쿱 전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보세요? 제쿱 어디야? 아니, 여기 건물 <웃음> 앞에요 지금 몇 시야? 지금 3분이요, 에 건물 앞에 어, 지금 뭐가 시래기? 보입니까? 시래기... 거기요. 여기요. 어 거의 다 왔네. 알았어. 내가 오늘 저녁에 저녁 갖다 먹을게. 그래? 커피 사 온다고? 고마워. 커피 뭐먹으러 <웃음> 어, 커피? 커피는 도착하고 나서 그다음 사와요. <웃음> 알겠습니다. 동동 여기 얼굴 도장 찍고 사요. 아, 알겠습니다. 예, 네, 빨리 와. 네. 자, 이게 알리바이를 만드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. 예, 네, 아. 음. 이해됩니다. 다음은 주현이고요. 어디야? 아 앞에 사고나 감사한 건 지금 이쪽 더... <웃음> 진짜? 아 여기 사고가 칠레 앞인데 진짜 나가지고 좌회전을 해왔는데 좌회전에 지금 한번한 시간에 세 대밖에 못 가가지고. 지금 그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줄 수 있나요? 무시 잠깐만요. 오, 오씨, 잠깐만요. <웃음> 아, 나 이제 앞에 차가 막혀있는 건 보이고 저기 앞에 뭔가 보일 거예요 아, 블랙박스 있죠? 네 네, 나중에 그 사고 블랙박스 현장 재출바랍니다 <웃음> 블랙박스까지 재출하라고요? 네네네 혹시 지금... 화장실 가고 싶다거나 커피를 사오고 싶나요? 어, 괜찮아요 아우 어, 좋습니다 네몇분 네. 네. 남으신 거죠? 지금 원래 10분 정도 도착한 지 방금 17분 도착을 딱 늘었는데요 사라가시장이 어, 영등포구 신길동, 신길동. 2.4kg 남았네요. 아 5불에요. <웃음> 아, 원래 진짜 오늘 그렇게 늦지 않았어요. 한 5분, 6분 도착으로 떴었단 말이에요. 5분, 6분 5분, 더, 더 늦은 거 <웃음> 아닌가요? 아닌가요? 그건 맞지. 근데 그 정도 해서 도착하려고 했었죠. 알겠습니다.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지금 막혀가지고 한 14분 정도 걸리네요. 그럼 2시 20분쯤 오겠단 말인데 음. 제꼬 오면은 또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죠. 네. 네 올라온대 3번이면 올라온대. 제꼬! <웃음> 어 오네요. 오고 있습니다. 헤드폰을 꽂고 오고 있습니다. 세고 <웃음> 네, 2시 6분입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<웃음> 노래 한 곡. 아, 아, 엘, 엘리, 엘리, 엘리, 엘리베이터가 막혔어요. <웃음> 엘리베이터가 막혔어요, 진짜 엘리베이터가. <웃음> 어떻게 엘리베이터가 막혀요? 엘리베이터, 진짜 여기 막히는 거 아시죠? 네. 아, 먼지는알것 같아요. 그래 올라올 때엘리베이터 막히더라고요. 맞아요, 진짜, 진짜 여기가 막혀요, 진짜. 걸어 올라셨죠 그러면. 걸어 올라오셨 네. 아 죄송합니다 ㅎ <웃음> 거기까지는 맞춰, 미쳐 생각 못했네요 이런 말씀 <웃음> 드리기 죄송해요 진짜 똥이 너무 급해가지고 아 다녀오십시오 네그똥 <웃음> 싸시고 커피도? 커피 먹으면 뭐 드실래요? 커피 안먹어 안먹어요? 못먹어요 뭐 차, 차? 네 람보르기니 ㅎㅎㅎ <웃음> 아 람보르기니? 형은형 <형님>, 페라리? 어어 <웃음> 어, 좋아 좋아 어, <웃음> 너는 뭐? 페라리 <웃음> <버릇이>. 아 페라지요 ㅎ 다 와요 네네 네. 다음에 또 주주현이 오면 인터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렇게 음. 화면 현장에 오신가요? 생각했던 음. 그대로요 <웃음> 이럴 사람들 그 빨리 올 사람 빨리 오. 네, 차라리 영상에서 보이는 거랑 실제랑 같아요. <웃음> 다를 게 없어요. 그런데 아, 진짜 그 포르쉐, 람보르기니, 페라리로 그렇죠. 그렇죠. 그렇죠. 이 동네 뭐 메가커피 가면 파나? 네, 파나. 아, 메가커피 가면 <웃음> 팔아요. 이렇게. <오케이, 오케이. 웃음> 기다리다가 지친 준호님 자 안녕하세요 지금 곧 주연이가 온다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안녕하세요. 반가워 주연아 안녕하세요.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. 사고가 난게 진실인가요? 네 진실입니다 평상시안 웃는 주연씨가 이렇게 늦다니 맞아요 조절 안 늦어요 아 그러니까요 억울해요 <웃음> 저희가 지각 컨텐츠도 아. 하나 지각을 해요 이렇게 해서 2시 20분에 첫 타임에 오기로 한 모든 인원이, 인원이 2시 20분에 도착했다 라고 하기엔 한 명이 아직 안 왔죠 제 꼽이요? 왔다 간거 아니야? 왔다가 똑서로 왔어요. 왔다가 똑서고 커피 사러 왔어요. 이제 또 A 씨에두 번째 타이틀 한번 먹거든요. 그래서 또 누는지 않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아. 뭔데? 어, 나 신발상. 내지. 이거 왜 들고 있어? 이거 이거는 주연이 생일 선물. 어 진짜로? 어. 주연이는 제 <웃음> 생일 선물 안 줬지만. 이거 들려고 했잖아. 들려? 들려고 했잖아. 만주 두 달째고요. 어 이번에는 뭐야? 이번에는. 아 귀여워. 그렇죠. 네네 네, 이거 나이키 섀도우인데요 네. 섀도우 속에서도 이 색깔이 다 품절이라서 가격이 오르더라고 맞아 좋아. 좋아 자 다음에 시어보세요 예, 네, 그럴게요 신고 신어볼래요? 네. 주노님도 곧 생신이신데 저도 이제 생일이 아니라 생신이에요 생신 선물 뭐 드릴까요? 생신 선물 뭐 드릴까요?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? 나는 니들 건강만 어? 하면 돼 니들 건강이 나한테 선물이야 <웃음> 자 그러면 메시타임에 뵐게요 <웃음> 안녕. 안녕. 제크 커피 안사 와요? 카메라 안 돌아갈 때 저희 뒤에서 얘기한 거지만, 백만 유튜버로서 지금 웃겨야 된다라는 중압감이 되잖아요 <웃음> 된다. <웃음> 지금 중압에 어깨에 무거워서 지금 이렇게 자세가 내려가 있죠. <웃음>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고독하세요? 좀 <웃음> <저? 웃음> 마음에 지금 뭐라 그러니까, 그래?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영둥이 영둥이가 <웃음> 왔을 때 살짝 좀 내려놨다가 어. 준웅이 오니까 그냥 아 저는 그래서 지각했어요? 하하 <웃음> <웃음> 지각했어? 아, 나, 나, 나 6분, 어? 지났어. 6분 지났어 아. 어, 그러니까 준호 형한테 첫인상이 정말 안 좋지 맞아 그러니까 오늘 이상하다 그래서 재밌게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. 이 형이잖아요 구세주예요 저희 네. 웃긴 거랑 재밌는 거랑은 다른 거라고 거랑 그랬어요 누군가를. 맞죠? <웃음> 그래서 재밌는 거 제가, 제가 원해요 아니 주도님이 <웃음> 계속 웃겨야 된다는 극막가도 있으시더라고요 <웃음> 이런 말 했죠 다큐멘터리가 웃겨서 보냐? 재밌어서 본다 <웃음> 그죠 그죠 그죠 음. 근데 리플이 다큐 채널이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저희가 웃기려고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, 아닌데형 응. 아, <웃음> 저희 채널 보면서 웃겼었어요? 응. 아, 그래요? 응. 재밌었지 않아요? <웃음> <웃음> 네, 뭐지? 아. 크기가 좀 작은 것 같은데. 안감 <웃음> 부담감. 데 <부담감. 웃음> 네. 재밌지 않아요? 아, 재밌었잖아요. 재밌었죠. 뭔가 네. 팡팡 웃기는 것보다는좀재밌었던 음. 위주였잖아요. 어, 왜 이렇게 부담감을 가지세요? 맞아요. 오늘 되게 퍼도 입고 오셔 가지고 <웃음> 사치를 부셨네요라아서 부만아 주고산 거예요. 달아만 <웃음> <웃음> 뭐라고? 뭐라고? 그러니까 원래 신입 오면은 아무 생각이 없어서 이런 고민 안 하거든. 맞아 맞아 맞아. 어, 어 그러면 영동이랑 연주한생이 없어요? 아니 이런 고민 <웃음> 안 하. <웃음> 근데 걔네는 그러니까 이런 고민할 겨를이 없다. 어겨를이 없어. 왜? 정신이 없어서요. 저희가 엄청 상상... 압박하거든요. 근데 네. 형님은 그때 압박 면접 나간 뒤에 이걸 나가겠지만은 탈압박을 잘하셨잖아요 근데 나 나는 압박을 왜또 여러 명이서 했어요? 혼자 하는됐잖아요 어? 3 네. <웃음> 0대가제가두 번째 아니에요? 포츠 스포츠. 스포츠. 스포츠. 스포츠. 스포츠. 스포츠. 스포츠. 스포츠. 스포츠. 요누가스누츠스 아니 뭐 있어요 포유성포이라고 아, 아, 있어요 츠스포 <웃음> <29. 우와. 웃음> 공반. 매년에 네. 이제 공반 두달뒤 후보반. 여기서 산해안의 금제. 뭐야? 금지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어. 어, 어 그러면은 어. 그럼 그러면 가장 이제 리플 그 추, 여성 출연자들 중에 막좀뭐 조건 이런 거다영었을때형님이 음. 가장 눈길이 가는 사람이 누구예요? 저 해주 씨. <웃음> 아 그런 예상 없으신데? 그쪽 장이시나요? 와 이건 예상 없 아니 아니요 그런 것도 없어야 돼요 <웃음> 저는 결혼... 인재인 <인제는 웃음> 사람 좋아하는 <웃음> 아 형님 그 결혼식 사회도 보시더라고요 인스타 피드보니 <웃음> 아, 그 <웃음> 아, 네네 지금까지 한 8번? 7번 봤어요 많이 보셨네요 응. 형만의 그 결혼식 사회 뭐 형만의 어? 다른 방식이 있어요? 다른 방식? 네 <웃음> 없구나 <웃음> <웃음> <웃음> 자딱 내시거든요 누가 올까요? 여기있 <웃음> 은지 네, 씨는 안잤습니다딱4 시에 왔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지각생이가 아니에요. 네, 축하드립니다. 그럼 생일 선물 사왔어요. 아 거짓말. 진짜야. 아침마다 사왔어. 생일 선물. 왜 네, 줘요? 생일이. 음, 감사합니다. <웃음> 의심이 많요 그러니까. 제가 뜯어볼게요. 네. 아 내가 네, 아까 오니까 사진 하나만 찍을게요. 나랑 같이 찍는 거예요? 네. 아, 장생이가나와네 지금 됐다. 저또뭐 크리스마스 스티커래요. 붙이세요. 저희 얼굴에 하나씩 붙이기 시작할까요? 어 그래. 네 좋아요. 대박. 홈마트. 아, 냉송이 아, 아, 아. 향이 있으면 무슨 향일까 생각하면서 만든거래요. 아, 저 향수 진짜 좋아해요. 아진짜요 거짓말처럼. <웃음> 대박. 거짓말처럼. 와 <웃음> 어, 너무 좋았네요 아니 너무 좋아서 샀어요. 와 어, 저. 쇼. 아 이렇게 불어요? 네. <웃음> 아키요 <웃음> 다 쓰시면 연락해 주세요. 네, 다 사드릴게요. 이건... 네, 저다드어요 그래요? 아직 <웃음> 뜨서 <웃음> 붙일까? 아 진짜 감동이다. 나... 됐다. 이쁘다. 대박. 이렇게. 아. 아 붙이러 갑시다. 가장 예쁜 음 사이즈로. 음 <웃음> 예쁘죠? 너무 잘 어울리죠? 오늘 블러셔랑 되게 찰떡인 것 같아요. 대박. 또큰걸 붙여드릴게요. 저요? 네. 뭐별 붙이는 효과음이요네 맞아요 왕이니까 왕 붙여드릴게요 이거 왜 왕이에요? 음... 나이왕이에요? 네 <웃음> 음, 아, 나... 귀여워 <웃음> 감사합니다 더 양쪽에 해야 되는데 와 귀여워 준홍 준홍 귀여워 준홍 준홍, <웃음> 귀여워. 준홍, 준홍. <웃음> 요정 준홍 나이왕 준홍이 별, 볼에 별 붙였다 기분 <웃음> 좋은거예요 아, 사진 봤뭐요어 저요, h 받아보고 왔어요. u <웃음> 음. 아 사진 봤어요 s a l t y Casualty. Casualty. Casualty. c a s u a l 이 y Casualty. Casualty. Casualty. Casualty. Casualty. Casualty. c a s u a 요 t y Casualty. c a s u a l 뭐 y c a s u 나 <웃음> 아니 왜? 지금 어디가? 아 그거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? 그거? 영등이 오면 할는데아 영등이 오면요? 해 아, 하다가 어디로 갈까? 오케이 오케이. 아뭐 어떻게 할까요? 아, 뭐 어떻게 할까요? 한 번에. 한 번에. 아니 밥부터 아, 너 밥, 너좀뭐 먹어. 아너좀 먹어. 그럼 먹다가 찍자. 아 어. 지금 배불러요. 아 그래? 안 배부르시잖아요. 제가 들게요. 자 카메라 들면 어, 안 돼요? 카메 어, 아, 된다고요? 자 카메라 들고 올래. 빨리 앉아서 찍자. 저런 자가 아니에요. 안 네. 나오게 찍을게요. 얘 불어 나 지금. 안녕하세요. 네 주주예요. 아 저요? 요아 죄송해요. 제가 주주예요. 아 안녕. 주주. 아, 난 주주야. <웃음> 아야 주주 <주주로그>. 럭. <웃음> 역시 생목이네. <웃음> 주주 럭. 두찜. 두찜 맛있어요, 여러분. 맞아요. 응. 근데 면만 남았네. 야 어. 두찜 아, 원래 그래요. 맞아. 면이. <웃음> 이거 원래 한번 잘라달라고 하면 잘라주나요? 면이요? 응. 어? 모르겠어요. 잘라주지 않을까? 이게 엄청 길던데. 맞아요. 아 뭐야 이거 무알콜이 아니네? 어. <웃음> 안 써져 있는 걸. 네, 저번에 뭐, 무알콜 사다 놓고 남은 중에. 그거는 하이트였어요. 아 그거? 맞아 이거 아니었어. 아, 밀, 알고 알았 알고 알았는지 이거. 저 <웃음> 일부러 그래. 아 탄산 을 느끼고 싶어가지고 무알콜 그걸 먹고 싶었는데. 술 먹었네. 네. 아, 네. <웃음> 이거. 촬영하다 술 먹는 사람. <웃음> 하나 드시니까 어때요? 어? 저 좋은 거저좀잘 찍거든요. 진짜요? 네. 제가 확인해 볼게요. 너무 안정적이고요. 근데 멋있다. 멋있어요. 얘기하세요. 얘기하세요, 얘기하세요. 그러니까. 현재 몇 장? 한 장. 두 장. <짤>. 아 귀여워. <웃음> 아니, 다들 이제 연말인데 뭐 하세요? <웃음> 뭐 하세요? <웃음> 아, 저 따라 진거죠 다들 응? 연말인데 뭐 하세요? <웃음> <웃음> 제 꿈에 따라 하는거죠 특별한 일은 영광의 유준호님이다, 따라해 따라 주시던 일 응? 뭘 따라해? 저 따라 진거 아니에요? 나 그냥 하고싶은 말이야 아 그래요? 응. 어? 잠깐 연동이, 연동이 네. 왔나보다 네. 어 왔나보다 가볼게요! 현재 시각 4시 15분이고요 야 이놈아 너몇 시야 지금? 어? 지금 몇 시야? 너 저번에도 늦었지? 너 어떻게 오늘도 늦어?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지금? 어? 어? 이쁘게만 입으면 돼요? 죄송합니다. 머리 감고 왔어? 감고 왔습니다. 안 감은 것 같은데요? 머리 좀 다듬었네? 네 잘랐습니다. 오야이 옆에 잔머리가 좀 마음에 드는데 오늘? 오야이 잔머리? 오 칭찬할 때가 아닙니다. <웃음> 죄송합니다. 아 피트워스 옷잘 하고 있어요, 아저씨. 오늘 OTD를 소개해 드릴게요. 지금 잠옷 입고 왔어도 밥. 바... 어 지금 잠옷 입고 왔어도 누들파는 지금 이렇게 예쁘게 입고 왔어요. <웃음> 어 누나 도 너무 예쁘시네요. 어 맞아요. 얼 이쁘다. 와, 진짜 이쁘다, 둘이 제가 오늘 또 1일 BJ거든요. 아, 그래요? 들어오시죠. 특공대? 네. 아. 왜또 늦냐고. 왜요? 왜또 늦었냐니까? 그게요 <웃음> 집에서... <웃음> 아, 용의 하나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지금 몰라. 뭐 하는 거야, 막내가. 죄송합니다. 아셨네. 다시는 그러겠습니다. 어? <웃음> 뭔가 못 뭔가 아니 오냐 오늘 아. 니트를 입어서 내 생각에 조금 다른 뭔가 이렇게 다른 어. 느낌이 드는 것 같아. 그러니까 니트 입어가지고 섹시. 오나 낮에 너무 대우상이 걸렸는 오, 뭔가 잘생겼는데? 그러니까, 그니까그니 어, 어, 어. 야, 잘생기게 나온다. 아, 갑자기 그러시면 일단 앉아. 네, 일단 맞을까요? 아니, 아니. 야 일단 엎드려. 일단 엎드릴까요? 어? 계속 특공대 하시는 건가요? <웃음> 어디가 에스키 아, 있어요? 저기 아, 뒤에. 모르겠어요. 한번 확인해볼게. 요